그 길이 좁았는데 그거를 보수 안한거 그거 민석열 책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5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그길 보수 작업 보강 작업 해야 된다 어? 그길 넓히는 작업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재인이 그냥 무시했다네? 이태원 보행로 넓혀야 국토부 보고서 문정부가 5년간 무시했다 전문가 5년 전부터 이태원 보도 위험성 지정 및 개선 권고 이태원 보도 최소 기준치 1.5m에 훨씬 오미 치는 50cm 문정부 보행자 과밀 지정에도 아니란 대응에 참 연구소의 검토 결과 이태원로와 보강로 보도폭은 기준치보다 현저히 미흡하거나 간신히 충족했다 도로법상 도로교조규칙은 보도폭을 최고 2m 굴과피한 경우에만 1.5m로 규정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로의 보행영역은 최소 1.8m에 불과했다 최대 3.8m인 곳도 있었으나 최소 영역의 경우 성인 남성 평균 어깨너비 40cm 기준 4명이 나란히 겨우 내려올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5년간 방관한 채 무방비 상태를 유지하고